예, 기승호, 기승호 직접 쏴봅니다. 석차. 이 동작들을 조합해 보자면, 토 슬라이스, 드랍, 리셋, 슈팅. 이번에는 모비스 기승호 선수가 했던 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기승호 선수가 했던 플레이 중에. 토 슬라이스, 드랍, 그리고 리셋 스텝이라는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동작에 대해서 태세하게 알아본 후 그거를 조합해서 선수가 했던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승훈 선수가 토 슬라이스를 하면서 하면서 공을 오래 끌고 있는 동작을 만들어요 오래 끌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드랍이라는, 동작, 드랍이라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밀어놓고 상대방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니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멀어질 수 있게 리셋 스텝을 해서 슛을 쏘는 동작이에요 자 드랍에서는 여러 가지 동력, 공격 방법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예상을 할수 없고 쳐지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토 슬라이스로 시간을 최대한 끌고 드랍에서 붙어 있으면 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을 가는 방향을 상대방이 살짝 막았다면 은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드랍에서 스텝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라는 코 뒷발이 돌아와서 슈을 쏘는 동작 뭐 드랍 스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드랍 스루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드랍 하나의, 하나의 동작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쉽게 상대방 이 예상할 수 없는 동작인 거예요 시합 때 나온 수비수는 안쪽으로 쭉 쳐지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기성호 선수는 드랍에서 들어가지 않고 더 멀어질 수 있는 리셋 스텝으로 끌고 와서 슛을 던진 동작입니다. 이 동작들을 조합해보자면 토 슬라이스, 드랍, 리셋, 슈팅